신도 태워 죽일 수 있는 이닉스의 불씨를 품은 거대한 욜둔을 지게 된 솔라리스 서슬을 퍼런 나를 빛털처럼 가볍게 휘두르며 적을 사지로 몰아세우고 전장을 지배합니다 근거리 타입의 클래스인 솔라리스는 욜둔에서 뿜어진 불길로 빛조차 사르는 듯한 파괴력을 뽐내며 광범위한 공격을 바꿉습니다 이제 혹한의 불꽃을 품은 집행자가 깨어났습니다 검사 모바일 신규 클래스 미리보기 솔라리스입니다 솔라리스는 이닉스의 불꽃을 자신의 주변에 둘러 주변에 있는 모든 적을 불태웁니다 기술사에 사용시 주변에 불꽃이 발생하며 5초간 1초마다 타격피해와 고정피해를 근처 대상에게 입힐 수 있습니다 적에게 욜둔을 빠르게 휘두르며 몸을 회전시켜 강하게 베어버립니다 기절과 넉백을 시킬 수 있고 타격시 화상 피해를 입히며 타격당 생명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정화의 불꽃을 시작으로 연계 기술이 여러 룩두가 있어 효율을 높여 사냥, 전투 등에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욜둔의 불꽃을 이용하여 강력한 용암을 분출시켜 적에게 강한 피해를 입힙니다 타격 성공 시 띄울 수 있고 화상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울둔에 담긴 불꽃을 강하게 증폭시킨 뒤 발산하여 전방의 적을 모두 불사릅니다. 기술 사용 시 방어력이 증가하고 대상을 띄울 수 있으며 타격 성공 시 공격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울둔에 담긴 힘을 이용하여 지면을 강하게 내려칩니다. 타격 성공 시 넉다운이 되며 솔라리스의 공격력이 잠시 증가됩니다. 심화 기술 효과로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열둔으로 적을 밀어내며 돌격합니다. 기술 사용 중 방어력이 증가하고 슈퍼아머가 적용됩니다. 마지막 타격 성공 시 경직을 시킵니다. 적의 위치에서 용암을 폭발시켜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타격 성공 시 띄울 수 있고 대상의 이동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욜둔에 담긴 불꽃의 힘을 응집하여 내리쳐 폭발시켜 적을 남김없이 태워버립니다. 타격 성공시 바운드가 되며 대상의 방어력을 감소시키고 출혈 피해를 입힙니다 다른 연계 기술과 조합하여 콤보를 넣을 수 있어 전투에서 활용도가 중요한 기술입니다 적에게 도약하여 욜둔으로 지면을 강하게 내려칩니다 점프 중 잡기가 불가능하며 기술 사용시 바운드가 되며 잠시 동안 방어력이 증가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멸신의 분노 기술과 연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욜둔을 찔러 상대를 들어올린 뒤 내려칩니다 잡기 성공시 바운드가 되며 타격 대상의 방어력을 감소시킵니다 범인의 타격 대상 모두에게 동일한 효과가 적용됩니다 신성한 불꽃 체인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적을 포착한 후 순간 이동하여 급습합니다 기술 사용 중 무적이 되고 공격 중 슈퍼 아머가 적용됩니다 마지막 타격 성공시 대상을 넉다운시키며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고 화상 피해를 입힙니다 솔라리스는 무기가 크다보니 무기의 관성을 이용해서 다른 기술로 연계를 할때 조금 더 가속력이 붙도록 설계된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솔라리스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죠. 이닉스의 불꽃으로 다가오는 적들을 모두 불태워버리세요. 솔라리스는 대상을 추적할 때도 빠르고 강력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지는 마세요. 지금까지 검은사막 모바일 신규 클래스 미리보기 솔라리스편 1타 강사 CM 에이든이었습니다. 이제 불타는 울둔의 날로 마음껏 높이 뛰고 빠르게 내려 꽂고 혹한의 불꽃을 품은 집행자 솔라리스를 만나보세요.